하나님께서 피주물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.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게 허락하셨습니다. 보라,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범죄하면 죽게 됩니다. 최이삭슨 사망이요. 범죄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주물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뜻은 피주물들을 죽을 수 있는 것들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주물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. 사랑하는 자들아,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.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,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. 피주물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주물들의 존재 그 자체만을 창조하신 것은 아직 창조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. 어떤 피조물도 다시는 절대로 영원히 범죄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창조가 완성됩니다.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, 곧 일곱 번째 천년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마쳐질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이 일곱 번째 천년이 곧 천연왕국입니다.